어 하단 들어가는 초입에 왼쪽에도 지금 저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 대피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피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몇분이라 몇 계세요 거기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바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신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기 몇 사람 있어요, 몇 사람. 정능이야? 정 정님? 정님. 아, 정님에. 정님. 아까 정님, 우리 정님, 정님 왔었잖아요, 정님도 아까. 아. 어르신, 지나가 저기 길 건너편에 불 있잖아요. 거기 불이 지금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? 네, 길 건너편. 저기 지금 길 건너편. 길 건너편. 사람이 한 분이 피신을 안 하시고 있어요. 네, 네, 네, 네. 저 할머니 이장님 저 집까지 부숴대잖아요. 지금 저 할머니, 할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 저러면 이맥사고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두명나면 큰일 난다고요. 지금 가셔서 빨리 그 이렇게 철럭이라도 빨리 모시고 오셔야 된다니까 우리 승용차가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불이 하나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불이 하나만 쟤만툭 하고 집으로 떨어져 버리면 저기 수 킬로도 날아가 버리는데 아이 어떻게 그렇게 안전 불감증 안전 불감증 어르신들 말 정말 괜찮대요. 괜찮대요. 어떻게 이게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냐고 말이 됩니까? 이제 이장님도 화가 났어요 왜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한번만 보고 갈게요 지금 불이 바람이 지금 계속 집 쪽으로 지금 붓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거는 금방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불이 아니거든요 할머니 그쪽으로 옷, 뒤로 빠져나가세요 할아버지 그건 못 맞는다니까요 그 위에도 붙었어요 위에도 불근쳐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불근쳐 가지 마세요 경찰 왔습니다 경찰 왔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차 왔어요 빨리 저차 타세요 님 같이 갔습니다 이장님 그러니까요 이장님도 가셨는데 아이고 야현재야 혹시 요 가까이 가서 이, 방송 좀 해라 여기는 이쪽, 이쪽에 집은 불쾌진 데는 아, 그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 왼쪽 집도 아, 없어요? 잠깐만 그러니까, 에면 일단은 옆에서 깨우는 게, 깨우는 게. 화 집에 없나? 화재는 그, 없어. 남편집이. 고리아우리돌려요 어, 우리도 위험해 위험하니까 들어 오지만 하면 되는데 저기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쫓아 들어갔다 올까요? 아니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누가 좀 계시는지 모르니까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보라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경찰들도 있는데 할아버지 집은 바로 앞에까지 다 왔는데 할아버지 집 앞에가 다 왔어요 <놀람>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 저, 그럼요 저 항상 불이 저쪽에서 있는 불똥이 아, 이쪽 산에 그냥 옮겨요 우에 경찰도 반에 아, 그요 걱정이 된요 경찰이 갔습니다. 경찰이 할 일과 소방소가 소방관들이 할일 그리고 PD가 할일 따로 있는 거좀 명심을 해주세요. 여기도 지금 불똥이 다 튀어 버렸잖아요. 음. 지금 전식으로 나른다니까. 불똥이 어디 어딜 칠지 모르는데. 하나만 있었는데, 지금 그세 개, 세 개, 두 녀석이 다 죽어야 되는데, 여기는 지금 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, 음. 아, 소방관들이 지금 불이 워낙 지금 큰데, 그런데도 지금 우리 자원들이 부족하니까 하당 안에도 지금 많은가 본데, 아이고 지금 할아버지 집 앞에 코앞에 그냥 온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 아 끝까지 저기 싸우고 계시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위험하신데 비키세요 바람이 더분다고요 바람이 더 불어요! 빨리 피신하세요! 욕하고 계세요 대표하라고 했더니 욕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 저지선을 확보하고 물 뿌리고 계세요 계속 할아버지가 나름 노하우가 있으신가봐요 지금 물 뿌리고 계시면서 저한테 욕해요 욕한거 <웃음> 저, 저지선을 미리 맞 불로 듯이 물로 뿌려 갖고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불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. 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정말 말안 들어요. 정말 말안 들어. 와. 아 정말 할아버지, 할아버지 승리 하셨습니다. 지금 계속 할아버지 승리 하셔서 주변 정리를 하고 또 나와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. 강아지 어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강아지 어 그두 마리 이상 없습니다. 강아지 이 와중에 강아지 걱정 하신 분들도 우리 계시던데요. 강아지 정말 걱정되죠. 그 목줄 풀어주셨는지 강아지 소리도 이제 나진 않았고요 어쨌든 집은 무사합니다 여기도 반대편에 오면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그 조그만 일동아 할머니 나와 계시고 강아지 두마리 나와 있습니다 강아지 두마리 지금 풀어놓은 상태라서 아 정말 다행이고요 어제도 풀어라고 소리 막 너무 질렀더니 더 진입하겠습니다 더 진입해서 이쪽까지도 이 집도 지금 정림입니다 어제 주소까지 던져줬죠 정명1 하도 왔다 하도 왔다 갔다 했던 곳이요 맞죠? 정림 1,2동 해관 정림 1,2동 해관 이제 욕을 막 먹을 도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 두 마리 있고요 이제 낮으니까 막 감이 다죠어 밤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혹시 성형차라서 그날또 뭐 이렇게 들어와서 그 뒷전 날이죠 들어와서 할 할아버지 모시고 만약, 만약에 모시고 가셨으면 은저 할아버지 집다 태워 먹어서 저집 태워 먹은 거 제가 보상을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. 요 꼼짝 먹지도 몰라요. 근데 사실 소리가 짙다고 말은 안 할게요.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그냥 끝낼게요. 제가 그 놈이다 말하면 은 아마 제가 여기서 어, 여기서 뭐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. 얻어 맞아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. 음.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? 피해가 많으시죠? 피해가 많으시죠? 어 무사히 살아있네요 얘들 괜찮아 괜찮아? 네, 괜찮아? 얘들아 괜찮아? 아주 착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강아지 있어 아버님 제가 사실은 사과를 드리러 온 거예요 아버님 그 노하우가 있는데 노하우가 분명히 있고 또 여기 이거를 이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지 사수해야지, 당연히. 그거, 그, 안타까워서 소리를 질러서 그걸 전심으로 사과를 또 드리러 왔습니다. 정말 죄송하고요, 아버님. 정말 빨리 마음 수시르시고, 물이 여기 앞에 올 때까지 이제 안 무서웠어요. 말도 못하죠, 뭐. 쓰러졌는데요, 아니, 그러니까. 이걸 지키시려고. 수독꼭지 하나 가지고. 아니, 지금 저기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, 그 가수원에서 그 약, 치 소독하는 그 약대 가지고, 예. 그래가지고 잡았어요. 그러니까요, 그것. 그러니까, 그거 잡는 게, 네. 아버님,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음. 70은 넘으셨어요? 70이요? 네, 네. 7 70, 4세요 아니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? 이게 아마물이 펌프가 있다고 해도 아니 근데 약간만 넘으면 이게 집이 몰라까지 다 심하면 어제 말은 희감아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신 있게 이렇게 입어 봐.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. 대피를 안 하신 이유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냥 사수를 해야 되는 숨을 알아 이제 어떻게 해요? 이거 집 해보죠. 나가면 그냥 집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탈 텐데, 그냥 어떻게 그냥 잡는 잡는 데까지 는 잡아야지. 겁은 나셨죠 겁은 나셨죠 아유, 겁나다 그냥 쓰러졌는데 뭐네 여기서. 어, 쓰러지기까지. 그래가지고 일리 박 집으로 들이는거 해가지고. 우선 센불부터 센불부터 대자고 그 약친 그 가지고선 그래도 큰 이렇게 불이 시감는 거는 시감는 거는 그래도 불꽃을 좀 내려 내려 앉 쳤죠. 하고 이렇쭉탔데 벌써 하루 전에 사전에 물을 좀 충분히 뿌려놨어요. 아, 그러셨구나. 가수원 가중에 하루 쨍인 그러리구나. 충분 뿌려가지고. 저기까지는 불이 갔어요. 그래 내가 여기서, 저기, 저기, 불 밑에, 밑까지 불을 끄고, 아, 이제는 여기는 이제는 괜찮게 여기는 이제, 그, 갈 때대로 풀이, 자풀이 많았었고. 그걸 저기까지 불을, 맞불이 가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, 그, 무슨, 갑자기 그냥 막,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확, 확, 이렇게 치더라고. 그게 바람이, 3 6 0도 바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제일 게 이제 이쪽에 이제 오건다꺾고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냥 마침 그 호수가 또 어디에 꺾였는지 안 나와 갑자기 그 물이 안 나오는 거. 걸 미리부터 그다아에다 여기저기 다라에다 물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리고 음. 여기도 이제 물을 대충 뿌려놨죠 여기. 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쓰러지는 것까지도 못 봤어요 제가 아유 정말 여기서는 줄을, 줄을 안 오니까 그렇죠. 여기에 뭐그 잡목들이 그 잡목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. 아이 그거는 제가 맞은편에서 봤죠. 죽이면서 그냥 둘이 뒤집어 삶 뒤집어 쓰니까 힘들다. 큰일 날뻔하셨어요. 제가 지금 또 이제 엉봉산동 갔다가 또 아버님 또뭐 필요하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에 제가 금방 또한 교훈을 또 네. 얻었습니다. 네. 된 거. 맞습니다. 여기는 된 거. 네. 뭐, 예. 없어야죠. 없애야 정말 실감하게 됐습니다, 방금. 목숨 걸고 하, 할 수밖에 없었다.